오늘 술안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 보통 알탕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요거 간단하게 제가 올려 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끓여 보세요 재료는 더보기란 참고하시고 그리고 만드시는 방법은 제가 카트카트에서 편집을 했으니까 요거 순서대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끓여 보시면 아주 맛있는 술안주가 완성이 됩니다 끓여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멘드가 필요 없어요 요렇게 순서대로 끓이시면 돼요 근데 요거 귀찮으시면 한번에 이 재료 넣고 양념장 만들어 놓은 거 풀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끓이시면 돼요 간단하죠? 참고해서 술 한주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